박셀바이오는 45,000원대에서 추천드리고 상한가 다음날 추가 상승까지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제 노랑이탈하면 보라색까지 깔 빠질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근데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고 제가 마냥 홀딩하지 말고 이렇게 주가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분할매도 분할매도 분할매도 하면서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10만원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냥 홀딩하지 말고 이렇게 분할매도를 해줘야 된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10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음 목표가를 20만원씩 크게 가져간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가만히 홀딩하지 말고 내려갈 때마다 분할매도 분할매도 분할매도 하면서 챙기고 제 타점을 잡는 게 낫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타점은 여기랑 여기고요. 여기서 이제 9월 일정으로 100%, 4월 일정으로 60% 상승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근데 또 가치를... 운운하시는 분들,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저한테 욕을 좀 많이 하셨죠 21년 2월 이때도 제가 유튜브 영상 찍어드렸습니다 박셀바이오 하락 경고를 드렸고요 이때부터 계속 하락 경고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같이 운운하시는 분들 차트를 무시하시는 분들은 하는 말이 신화 주린이네, 신화 신하 차트쟁이네 신화는 박셀바이오의 내재가치를 모르네 나는 하락하면 여기서 더 산다. 분할 매도 할 재료가 아니다. 제 말을 들었으면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살리는 거였고 본인들의 의견대로 홀딩을 하고 하락했을 때더 샀다면 처참한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박호진님 신하는 주린이고 주식으로 돈벌 생각 안하고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하네. 어, 제가 호진님의 돈을 지켜주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박살이 나버렸네요. 페라리님 차트쟁이 추가요. 네 차트로 수익 잘 내고 손실 다 피하게 해줍니다. 다음 워프님 차트만 보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내재 가치는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이다. 나는 박셀바의 하락함 더 산다. 분할 매도할 재료가 아니다 분할 매도를 했어야죠 이 사람아 자, 가치를 신경 안 쓰는 건 문제가 아니라 차트만 보는 건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의 차이다 주식이 대부분 가치대로 정직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평가가 나오면 차액실현이 나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박셀바의 가치를 누가 몰라 어? 여기저기서 공짜로 증권사에서 리포트 알려주고 뉴스 내놓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근데 볼 필요가 없다고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고평가가 나와주면 당연히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저평가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때 차트 돌파자리나 주요한 일정이 코앞에 있을 때 그때 공략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박셀바이오의 그 가치 때문에 21년도에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온거고 재료의 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본인만 뭐 가치를 잘 아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박셀바이오의 가치 운운하면서 무작정 홀딩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추세가 꺾이면 분할매도 하면서 챙기고 제타점을 노려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삼성전자로도 예를 많이 들어드렸죠 이때 10만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10만까지 홀딩이다 강성주주분들 여태 가만히 들고 있으면 손실전환 이렇게 주황색깔마다 분할매도 하고 챙기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물론 초장기 포지션은 이런 수익반납 전혀 신경 안쓰시겠죠 하지만 본인이 와 이거 수익 반납 당해가 돌아버리니 겠개 스트레스 받네 이렇게 괴롭다면 당연히 분할 매도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포지션에 따라 대응은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분할 매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 챙기기에 아주 좋은 매매다 요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리 빠지지 말고 반드시 하락시에는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크게 수익이 나왔던 종목들 지하이노베이션, 세아메카닉스 지하 이런 종목들 이후산업 전부 다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10% 정도씩 빠지고 있어요. 파이넴텍도 마찬가지고 웰크로한텍도 이렇게 큰 수익 주고 빠지고 있는 종목들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하락시 분할매도 하면서 챙겨줍니다. EV참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예외적인 흐름으로 미친 장승이 나왔습니다. 월봉으로는 역별 돌파 하면서 올라갔고 수익 인증도 있었죠. 1200만원 600% 수익 우다다다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면서 일부 물량 홀딩이 엄청나게 수월했습니다. 현재는 오일선 지키고 있고 자, 오일선이나 오늘의 저가 이탈부터 또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 지켜주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요